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월등하게 거래소 코인에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거래소 코인은 올해 8월, 9월쯤에 채굴형 거래소 토큰이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보인 후 하락하면서 채굴형 거래소 토큰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었죠 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채굴형 거래소 토큰의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다시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대표적인 채굴형 거래소들의 배당 코인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트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의 동향을 보면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는 거래량이 월등하게 많았다가 10월에는 다시 잠잠해졌는데 11월에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1.24원 고가를 찍고 현재는 가격이 약간 빠져서 0.98원대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캐셔레스트 측에서 2시를 조금 넘기면서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식 공지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캐셔레스트 측에서 캡코인이 바이낸스와 후오비 등 메이저 거래소 자체 토큰이 상장된 엘뱅크 거래소와 교차 상장 계약 체결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상에서는 이 소식이 캡코인의 대형 호재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공지를 기점으로 캡코인의 가격이 다시 어떻게 변동될지는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거래소 코인제스트의 배당형 코인 코즈코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캡코인과 가격 형성에서 아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꾸준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9월 초 8,300원까지 오르며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이때가 투자자분들이 채굴형 거래소 자체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했던 시기와도 맞물리죠. 네, 그 이후에 가격이 급속도로 빠지다가 10월 내내 캡코인과 마찬가지로 잠잠했었는데요. 네, 다시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쯤에 코즈코인이 1980원까지 고점을 찍은 후에 네, 다시 가격이 후퇴하여 서 현재는 1800원대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배당형 코인이 있습니다. 3주 만에 가격이 무려 10배나 급등한 코인빛의 덱스입니다. 덱스는 발행가 5원으로 시작하여 지난 10월 1일에 3차까지 사전 채굴을 마쳤는데요. 코인제스트와 채굴 방식이 굉장히 비슷한 게 특징이죠. 가격 양상을 살펴보시면 발행가 5원부터 시작하여서 11월 6일 현재 247원까지 오르며 큰 가격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한참 잠잠하던 거래소 자체 코인이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양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급상승하다가 급작스럽게 가격이 빠지면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많은 홀더 분들이 계속 거래소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채굴형 거래소 코인 특성상 코인 가격상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코인 가격과는 별개로 배당 수익은 꾸준히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이유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거래소 토큰 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거래소 배당형 코인들이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양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 거래소 배당형 토큰을 거래소의 혁신 거래소의 새로운 모델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준 참신한 돌파구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의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서 안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유독 투자를 넘어선 무분별한 투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설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래소 내에서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곤 하지만 과연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양상 속에서 언제까지 국내에서 이 채굴형 거래소의 트레이딩 마이닝 코인의 열풍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